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버프된비비을 체험? 아니 왜 신기루가 나오냐 비비을만 올려놨는데 그냥 무난하게 제 발을 먹읍시다 레이아가 폐어네 아니 이거 비염을 갔어야 했나? 잭스 너가 노면고비비을 가자 꽝이요 어, 나이스! 잭스! 아, 아왜 내가 비빈할 때마다 요즘 거물리가옷이 나오지? 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. 나이스! 돈 뜯었다. 사일러스 바로 넣어줍시다. 아니 여긴 비빈의 상징도 먹었는데 잭스밖에 안 나왔네요. <웃음> 여긴 용술사 회담? 아 근데 이 성략이 좀잘 돼있네요 닉스 혼자 되나? 그래도 재생의 바람이라서 좀잘받뜨리는것 같네요 아한 대만 더 나이스 아 근데 이거 그브템인데? 연승 중이니까 업치고 수호자를 하나 넣겠습니다 기바라기 정도는 만들어 놓을까요? 아~ 리신 갈 거면 원형의 낫이 좋긴 한데, 회복은 제바로때우고 아니면 이거 후반도 생각해도 되니까 원형의 낫으로 먹읍시다. 아~ 이거 인피 보건으로 빼야 하나? 근데 당장 쓰려면 그냥 도장으로 빼버릴까? 뭔가 좀 밀리는데 이겨줘. 근데... 아~ 이거 진거 같은데? 아이 도장까지 만들었더니 아니 심지어 잭스 못 터뜨렸어? 아 이건 좀 충격인데 네, 잭스야 그러면 안되지 아 근데 요즘 쌩쌩이가 진짜 세던데 이거 쌩쌩이 덱을 해볼까요? 아, 일단 집어둡시다 나이스 이거 그냥 붙이고 쓰는게 좋겠죠? 벨트 빼는 것보단 지금 또 연승중이니까 어 폭풍 바로 받아버립시다 그냥 쌩쌩이 하지 말까요? 빛빛을 아, 하면 왜 삼성이 보고 싶지? <웃음> 아 빛빛을 영혼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어차피 구 빛빛을 못하니까 좀 애매합니다 한번 증강을 돌려보겠습니다 아! 용, 용의 용 영혼! 이러면 육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러면 되지 가자 생천! 고고! 아 진짜 용의 영혼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<웃음> 생생이생생이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유병 이게 그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시너지인데 용 영혼이 없으면 이 6마리 올리는 게좀 많이 어려워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 근데 왜 캐세 얘는 큰 손으로 급부 이성을 찍어가지고 엄청 아프네요 아이스 생생이 이게 낫나? 용가리만 수집해 봅시다. 9랩만 가면 융용을할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애들이 너무 세졌네요. 이거. 9랩도 <웃음> 못 가는 거 아니야? 빗비누를 좀 내리고 이제 피 관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리로를. 아, 리로를 친다? 아니면 그냥 째서 구렙 세다다. 아, 용대리 잘 나와줍니다. 햇핀을 일단 더 받으면서 갈게요 돈 조금이라도 많이 모아서 그냥 바로 9랩 가버립시다 용 그냥 이거 일성 용들 다섯 마리 올려놓고 그냥 앞으로 깡으로 너무 세게만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41할수 있다 용은 근데 잘 나온다 진짜 이건 지금 테라를 올려놓고 사이펜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템이 이거 진짜 많이 별로다 일단 용세마리 수집 중두마리만더 찾으면 되네요 내가 지금 딜러가 없어서 좀 많이 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 P27 아, 지금 또 업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템을 좀 맞춰봅시다 어결에 라위 제조합기 돌리고 이, 이거 일단 먹을게요 손 찾았고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되네요 자다 팔아버리고 자 생천 준비 한 마리만 찾으면 돼요 템또 미리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다이야 육룡 바로 완성됐네요 이거 어, 그래도 신이 낫겠죠? 가자 육룡 승천 <웃음> 아 이거 용들 빨개진 것봐 이거 효과가 공속에 박마저 그 공격력 주문력이 다 40씩 오르고 체력, 체제 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아니 일성들인데 진짜 이거 맞아? 진짜 육룡 하기만 하면 진짜 그냥 센데요? <웃음> 미쳤다 저주받은 왕관이라서 한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이로 계속 칠게요 다이아 녀석을 이거 묶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침장을 옮기겠습니다 어 여기는 으룸이 침장 맞춰주고 온라인도 잘 버티고 가자! 이거 쇼진 없는데도 진짜 만화 잘 찹니다 아! 어? <웃음> 잠시만 <웃음> 이거를 아얘리 이다스로 바꾸고 이걸 쉬바나로 바꾸고 어 거학! 완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우리 용들을 견제한 건지 찬란한 거학을 보고 왔네요 죽어! <웃음> 아니 찬 거학인데도 안 뚫려 이거 이성만 좀 붙으면 진짜 그냥 나갔다 와도 이길 것 같은데? 아 심지어 용상점이야 테라를 먹을까요? 아니 신이 있네요 신을 먹읍시다 신이성 아니 근데 쉬바나 견제했어야 했는데 아 테라페아 좋구요 여기가 좀 걱정인데 일단 침장을 맞췄습니다 다행히 안 피했네요 아니 근데 우리 용들은 초월한 용들이라서 이거 아 스킬만 쓰면 이긴다 죽거 나이스 용타내거야 에퍼 이 자식아 <웃음> 아 이거는 서풍 서풍을 피해야 하는데 그냥 이거 방향만 딱 왼쪽으로 옮깁시다 오, 아예 오른쪽으로 피했네요 그래도 이제 서풍 피한게 더 크죠 아까 신이 한방에 터져서 졌는데 이번에는 신이 이성이라서 이거 한방에 터지면 문제 있는 거죠 버텨 죽어 나이스 <웃음> 총감을 지금 줄 데가 없는데 자이성작 해봅시다 아 쉬바나 좋구요 테라 테라 이건 이자스 팔고 붙여야죠 여기는 이거 자이라 스킬만 피하면 될것 같네요 일단 침장 샤워 근데 자이라 이제 스킬 막혀있는 동안 팀이 만화 채우면서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이제 이거 육룡을 떠나서 그냥 내가 지금 팔코용이몇 갠데 안돼 안돼 다 보내주고요 아 근데 이거 빨갛게 되는 거 진짜 멋있긴 한데 이펙트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좀더막 스킬도 화려해지고 번개나 불꽃 같은 거 팡팡 터지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다스만 찍으면 되네요. 쌍침장이라서 왼쪽, 오른쪽에 하나씩 둡시다. 테라 뜨긴 하는데, 이다스 둘러 까여 있는 동안 이제 여기 다 모이면 테라가 한 번에 쾅쾅 에러 찍기, 에러 찍기. 근데 이거 쇼진이 없어도 진짜 속이 빨리 써지니까 좋네요. 이거 둘다 죽이는 거 아니야? 나이스 보내주고, 너는? 어... 아, 한 번에 다 보내줬습니다. 자 아,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육룡으로 1등 했습니다. 아 진짜 그냥 일성들로도 막 때려졌더라고요. 아주 사기여 사기.